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내 남자는 다른 남자보다 고집이 있고 성격이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고집이 있고 자존심이 강하다고 느껴지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연인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혹은 연인관계가 시작된 이후로부터요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 상대방에 대한 성격이 파악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남자가 유난히 다른 사람보단 자존심도 강하고 단호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물론 오늘 이야기하려는 남자는요 평소에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고 상대를 쉽게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 또 타협할 생각도 전혀 없고 나를 그냥 막대하는 그런 느낌의 남자를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분명 평소에 나에게 잘해줘요 사랑한다는 표현도 자주 하고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요 고집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자존심도 막 내세우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은 또 좀씩 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냉정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아직 이 남자가 좋으니까 내가 조금 더 그런 부분 이해해 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요 그럼에도 가끔은 좀 심하게 나한테 자존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어떤 순간에는 요 욱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으로 상대방과 다투게 될 거고요 역시 여전히 나는 상대방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도 요내 상대방은 나보다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늘 다가서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내가 자꾸 다가서고 있는 모습이 가끔 나 스스로 생각해 보면 너무 서운하고 속상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내 남자에 대해서 내 남자가 어떤 성격인지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솔직히 우리 이야기해 봤을 때 세상에 자존심 강하지 않은 사람, 자기주장이 없는 사람, 성깔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자든 남자든 불문하고 다 저마다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 여러분들도 한성깔 하실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연인 중에 유순하고 아주 착한 몇몇의 남자를 제외하고는 내 남자가 성깔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고집이 강하거나 단호하다고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의 남자만 자존심이 강하고 한성깔 하는 남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가 그렇다는 말도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남자들은 저마다의 한 성격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성격들이 강약이 또 나누어져 있다는 거고요 그 남자들의 감정이 나에게 표현되는 강약에 따라서 내 남자가 정말 독하고 강한 사람이다 내 남자가 약간은 성격이 있고 자존심이 센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구분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고 있는 부분은 요 유순한 성격의 남자들은 요 그런 성격을 부리지 않거나 자존심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요 나름 성격이 분명히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죠. 내 네, 남자가 요 나에게 자존심도 강하고 요 성격이 강하다는 걸 어필을 해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그걸로 불편해지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보편적으로 남자들은 요 여자에게 유순한 모습을 보여서 매력을 어필하기보다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남자다움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품에 안기기보다는 여자를 품에 안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여자보다 자신이 강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될 거고요. 그게 남자가 생각하는 남자다움이거든요. 근데 이게 남자들이 하는 착각이잖아요. 여자들이 생각하는 진짜 강한 남자는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센 남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마저도 긍정적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남자의 성향을 전제해 놓고 보면요 남자가 나를 대면하는 순간에 나에게 약간 자존심을 부리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가짜로 강한 척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즉 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남자가 엄청나게 자존심이 세고요 고집도 강한 건 아닌데 내 앞에서만 유독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결단이 있고 강한 남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은 철이 없고 생각이 없는 남자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할때내 여자가 그 말에 수긍을 해주거나 자신에게 맞춰 줄때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약간은 자부하게 될 거고요 혹은 내 여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내 여자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내가 너무 져주기만 하면, 맞춰주기만 하면 내 여자를 컨트롤 할 수가 없어서 여자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컨트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나와 대화를 하는 중에 나와 함께 있는 어떤 순간에 내 남자가 되게 고집이 세구나 이 남자가 성격이 강하구나 라는 걸 느낀다는 거는요 내 남자가 나한테 티를 내고 있다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요 자존감도 높지 않고 요 성격이 강하지도 않은 사람이라서 오히려 더 그런 척하려는 마음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티를 내고 있는 남자가 무조건 나쁜 남자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자도 요 분명 나와의 연애를 잘 이어가고 싶은 걸 거고요 나한테 무언가를 어필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혹은 자신의 행복한 연애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그 옆에 오래 두기 위한 방법으로 적당히 잘해주면서 적당히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은 그 사람 따내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정말 여자가 느낄 땐 멋진 모습은 아닌데 말이죠 난 먼저 이별하자고 한 사람은 절대 다시 안 만나 난한번 아니면 아니야 난 하겠다면 진짜 해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게 보통 이런 성격을 드러내는 남자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요. 연애를 하면서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요. 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걸 왜 나한테 말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거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인 걸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되는데 꼭 이렇게 말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이 말을 또 굳이 좋게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한번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니까 나딴만먹지 않게 조심스럽게 잘 다뤄줬으면 좋겠고 아무튼 나한테 좀 잘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강한 척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쁘게 해석을 하면요 허세를 부리는 걸 수도 있겠죠 누가 됐든 어쨌든 귀엽게 봐주려면 봐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 남자가 혹시 자존심을 부리거나 성격을 부리는 남자라고 느껴졌을 때 긍정적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그럼 이제 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자인 나를 존중하고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라면 요 분명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내가 신경 쓰이지 않게 하려고 하겠죠 자기의 자존심과 고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건그 사람의 자유예요 근데 어쨌든 그걸 느끼는 나는 불편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대가 불편하더라도 난 그렇게 할 거야.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구나 라고 내가 오해를 해도 그 사람 입장에선 할 말이 없는 행동이거든요. 나는 원래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한성격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걸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잘 맞춰줬으면 좋겠고 만약 내가 한번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는 네가 후회해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나는 한번 결정한 걸 번복할 리 없을 거니까. 하는 암묵적인 협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앞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와는 달리 내가 떠날까 봐 두려워서 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떠나도 그만이고 아쉬운 생각이 없다 라고 내가 해석을 해도 문제가 될게 없다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로 바라보면요 이 남자가 나를 대하는 태도도 분명 문제는 문제예요 그런데또 남자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진짜 자존감이 높고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하고 한 성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는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자존심이 약하고 성격이 별로 없는 그런 남자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모습을 들키기 전에 미리 그런 모습인 척 하려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자신의 그런 약한 부분이 들춰지는 게 싫으니까 그걸 미리 상대방에게 엄포해서 자신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우리가 학창시절을 떠올려 봤을 때요. 학교에서 가장 싸움 잘하고 힘이 센그 친구는요. 굳이 자기가 싸움을 잘한다는 티를 내고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티를 안 내도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강하지는 않은데 어설프게 강한 척 하고 싶은 놈들은요. 꼭 옷도 껄렁껄렁하게 입고 다니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이 일부러 못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꼭 뭉태기로 다녀요. 그렇게 해야 자신이 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무리 속에서 그런 행동들 속에서 자신이 쎄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되게 두려움이 많아서 겁이 많아서 뭉쳐 다니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강하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딱 맞겠죠? 실제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거나 나를 무시할 거다 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만약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실수를 해서 내가 상처받을 만한 상황이 돼도 그걸 잘 넘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만났던 남자 중에 유순하고 순종적이었던 남자들이 오히려 진짜 자존심이 강하고 한성격하는 남자들이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고집이 강하고 성격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는 남자들은 한편으론 속이 좁은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을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을 상대방에게 억압하지 않아요 자기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자기와 주장이 다른 상대방을 대할 때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른가 보네 저 사람이 그 부분을 잘 모르나 보구나 하고 너그럽게 생각해 줄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정말 싸움을 잘하던 그 친구처럼요 내 성격이 정말 강하고 무서운 사람은요 굳이 자기 성격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그런 강한 성격이 드러나서 여자친구가 싫어할까봐 감추려고 할 수는 있겠죠 진짜 자존심이 세고요 자존감이 높은 고집이 강한 사람은요 남에게 보여주고 과시해서 남을 바꾸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자기와의 투쟁에만 사용하죠 그게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고 나에게 자존심이 강한 모습을 보였던 남자를 정리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내 남자를 통해서 아, 이 남자가 자존심이 세구나, 성격이 강하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 남자가 티를 냈다면 아, 네가 진짜 나를 많이 좋아해서 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구나 그런데 그렇게 보이고 싶은데 잘안 되는 거구나 내가 네 마음을 보게 될까 봐 겁나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보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뭐든지 다 맞춰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 내가 만약 남자라면요, 혹시 내가 그동안에 나도 모르게 내 여자친구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나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집이 센 남자로 보이기보다는요, 신념이 강한 남자가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내 여자에게는 부드럽고요, 남자인 나 스스로에게는 독한, 외유내강의 남자가 여자가 생각하는 정말 멋진 남자일 거니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